<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촬영장소 도착. <웃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삼나무숲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인스타에서 봤던 되게 곱고 예쁜 삼나무숲길이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일단 해지기 전에 어, 이, 여기 포인트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모델이랑 사진을 찍고 어, 다시 순환코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 삼나무가 되게 울창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삼나무를 조금 땡겨서 오고 모델은 약간 좀 작게 보이게. 그래서 이 삼나무 숲 자체가 엄청나게 울창한 느낌이 주도록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그냥 포즈 자연스럽게 해요. 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데 어떡하죠? <웃음> 약간 좀 하늘 봐도 되고. 그치?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해서 찍었으니까. 위로 해가지고. 저 포즈 어떻게 해요? 포즈는 그냥 자유롭게 해요. 네. 약간 어, 오 그렇지. 그렇게 봐요. 자연스럽게. 휴대폰 보다가 불렀어. 휴대폰 보다가. 승현아 그렇지. <웃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저 <웃음> 길게 길게 찍어주세요. 약간. 길게는 못 찍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엄청 작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약간 내가 산나무숲 그림에 약간 되게 작은 어떤 주인공으로 아, 서있다. 약간 영소 오빠는 그림이구나? 응. 음. 후발만큼 나오는구나? 네. 그렇지. 그, 거기서 뒷모습인데 위를 봐요. 지금 햇볕이 들고 있잖아요. 뭔가 햇볕이 드는 그거를 보고 있다는 느낌? 다시 이제 불러요. <웃음> 승현아. 어 그렇지 고런 느낌으로 오! 어, 오 어, 이거다! 여기다 여기다 와 여기다 여기다 와 대박 이거 진짜 예쁘다 오오! 미쳤다 와끝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모델이랑 그 이제 이 앞에 있는 나무랑 산나무랑 해서 원근감도 많이 주고 이 나무숲의 울창함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희 원래 메인 포인트까지 또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네 저희가 이제 이승학 순환코스를 거의 다 돌고 저 처음 입구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늘 목표는 그딱 반듯하게 되어있는 사련이 숲에 사진을 찍는 건데 인생샷을 찍는 건데 <웃음> 그 <웃음> 지금 그 포인트를 못 찾아서 저희는 아까 그 사련이 숲에서 찍었던 그 사진으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여기 목장 느낌을 잘 살려서 마지막 촬영하고 힛.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광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찍는나요? 어떤 포즈 하면 되죠? 아, 어, 약간, 그, 이렇게 해서, 아. 이거를, 한쪽 발을, 여기를 기대. 이거, 팔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음, 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약간, 그리고 이건 2000년대죠? 너무 그, 어, 뭐 일직선으로 하지 말고 살짝 기댄다는 느낌으로. 발을 조금만 더 앞으로. 그렇지. 어쩔 수 어, 그리고 약간 좀 밑에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옷 메무새 정리한다는 느낌? 음 이런 느낌 맞아요? 음. 음. 오,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약간, 약간, <웃음> 이렇게 해서. <웃음>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아 니가 뭔데?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어. 약간. <웃음> 알수 없는 어, 반대방, 바, 반대발. 그렇지, 반대발을. 그렇지. 그렇게 해요. 좋아. <웃음> <웃음> 어, 네, 좋아요. 오, 좋아. <웃음> 오! 와, 이거 어렵다. <웃음> 진짜 어렵다. <웃음> 이거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막막한 느낌. 자, 좋아. 응. 왜저 타면서 막막하다고 하지? 저를 믿어요. 이런 이런 이러, 이러, 이러,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이거 무슨 말이야? <웃음> 이러 내가 되게 아, 공, 세, 공, 어, 고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그렇지. 느낌에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누가 이제 불러온 거야. 갑시다. <웃음> <됐다. 웃음> <웃음> 아무튼, 이제, 어,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메인 포인트에서 찍지는 못했지만, 어, 여기 녹, 목장 느낌의, 목장 느낌을 잘 살려서 역광이랑 해가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역광 촬영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꽤이 감을 못 잡겠는데, <웃음> 이 사진 또한 이제 잘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승아 이렇게 둘레길 수환 코스 어, 다니면서 해금문이랑, 그 다음에 사련이 숲, 그리고 여기 목장까지 해가지고 어, 좀 예쁜 인생샷 수, 담,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좋은 어, 사진이 나오는 포인트들에 가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웃음>